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17일 V4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월드보스 매칭이 시작되었는데 메뉴에 보스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월드보스 라고 상단에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은 현재 매칭된 서버명이 보이고요 지난 결과 뭐 개별보상 이렇게 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작서는 지판슈 망토 제작서고요 어, 이게 완제품도 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상이 아주 좋네요. 어이 월드보스는 48만 전투력을 갖고 있네요. 생각보다 48만이면 저도 칠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접수처로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 위에는 참가 신청 하지 않았다고 떴는데 여기서 이제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겠죠?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어 솔직히 상위분들이 치는게 좋으니까 저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50명이 딱 들어가서 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높으신 분들 위에 높은트럭에 가서 우리 서버 이기는게 훨씬 이득이니까 저는 그냥 취소를 할게요 이렇게 취소로 하게 되면은 5분동안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월드보스 프리시즌대 해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죠? 새로운 아이템 아직 저는 드랍을 못했는데 여기 장신구 탭에 보시면 팔찌와 완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해당 아이템은 루나트라 정해작에서만 뜨고요. 파멸의 화산부터 이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등급별로 나오는 루나트라가 다를겁니다. 이희귀까지가 허상까지 뜨고 여기 영웅부터는 오만과 좌절에서 나옵니다 해당 희귀와 영웅은 총두개의 등급으로 또 나눠지고요 선율이 이게 낮은 등급 메아리가 높은 등급입니다 딱 봐도 능력치가 다르죠 그리고 영웅은 창과 침묵이 있는데 침묵이 높은 등급입니다 저도 아직 드랍을 해봐, 안해봐서 강화수치랑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 나오네 볼수 있구나 자어 여기는 자 완장은 3강부터 추가 능력치가 붙습니다 회피가 붙고요 5강부터 치명타 피해가 생기네요 그리고 7강에서는 따로 붙진 않고 어, 생각보다 좋은 옵션들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치명타 저항에 회피 그리고 치명타 피해까지 그리고 희기는 볼까요? 희기는 치명타 저항에 붙고 어... 치명타 저항 붙는 걸로 끝이네요 희기는자 그렇다면 다음은 팔찌를 보겠습니다 이 팔찌도 앞에 붙는 접두어는 똑같기 때문에 선율이 낮은 등급, 메아리가 높은 거 창가가 낮은 등급, 침복이 높은 등급입니다 팔찌는 아직 판매하는 사람이 없네요 오 팔찌는 상강부터 악마형 일반급 추가 공격력이 새로 붙네요 얘는 다 똑같나? 오 다음 영웅 영웅도 똑같은 옵션이 붙네요 와 근데 공격력 붙는게 장난아닌데? 영웅부터 이렇게 신규? 아이템 두개를 봤고요. 그리고 신규 반지가 생겼죠. 희귀등급 위등급인 영웅등급의 반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해당 제작 방법은 생산에 세공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반지 탭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가지 반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반지의 영웅등급도 똑같이 지판슈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지쿠스가 회복반지 영광이랑 같은거죠. 슈리온이 저항반지. 이쪽이 명예 판젠의 방어반지 이쪽이 신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 뒤에 붙는 회복저항 방어에 따라 앞에 붙는 이 희귀의 재료들도 영광, 명예, 신뢰 이렇게 붙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숨겨진 반지 제작서 이것도 드랍으로 얻는데 아직까지 먹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이 제작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화살표로 누르시면 은 보이시나요? 다른 반지 같은 게 아니고 다른 반지가 있으면 은 서로 이렇게 합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재료는 이렇게 연광 고정 이 주재료가 디코스판덴슈리온을 결정하는 주재료고요. 뒤에 붙는 추가 재료가 이제 선택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절대 같은 거두 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반지야 되고 반지 등급도 7강이 최소네요. 저는 안타깝게도 6강이라서 저는 도전 자체를 못 하네요. 이거 7강이라고 해도 신뢰 하나기 때문에. 바로 생산은 못하고요 제작서를 드랍해야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 전에 제작서를 먹어야겠지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2강, 상, 2강 4, 6, 8 이렇게 짝수로 나와있네요 제작이 이 짝수는 8강, 9강 10강 12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1강은 아 11강도 있네요 아 6,8 하나를 넘겨, 넘겨버렸네요 자 근데 제작서의 개수가 올라갈수록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이 제작서가 잠법에서잘 뜨는지 네임드에서 잘 뜨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금러분들은과금러분들이나 12반지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12강을 두개를 놓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선은 새로운 상위 등급 반지가 나왔긴 했는데 이거는 뭔가 과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강화 뜨지도 않는데 7강도 힘들던데 요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죠 두 가지에 반지 패키지 가 나왔습니다 제작서가 들어있고요 해당 55,000원 짜리를 지른 다음에 7강 서로 다른걸 뜬다면은 한 두개정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제작서 다섯 개가 있으면은 바로 반지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7강 기존에, 기존에 7강 하나 띄우고 5 5 0 0의 제작소로 한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30개 중에서 7,7이 떠준다면 이렇게 두 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죠 하지만 절대 그런 확률은 바라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탈것 수집 탈 것이 새로 생겼죠 신규 탈것 8종과 탈 것이 이렇게 수집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소환수 수집이 생기면서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어 예상과 달리 그 개발자 노트에 있던 이미지 그대로 신규가 나왔습니다. 옛날 순위 외형으로 줬던 이 칼로스와 위니가 그냥 등급별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희기구요 이렇게 두개가 영웅 등급에 신규 탈것 그리고 일반도 이렇게 여기가 일반 위니는 제가 아직 위니가 없네요. 아 여기있네 위니 아 이건 아니잖아. 일반은 위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없네 일반은 일반은 위니가 없고 고급부터 위니가 있네요. 대신 고급은 칼로스가 없습니다. 아 칼로스 있습니다. 일반만 위니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길드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해당 길드에 들어가셔서 길드 퀘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다할수 있는 지 알았는데 다할 수는 없고요. 개인별로 총 3번만 할수 있습니다. 여기 퀘스트 진행도로 보시면은 현재 길드원들이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게 각각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고요. 총 길드원 5명이 한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이 보상을 추가로 더 얻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보상을 그리고 자신이 완료한 퀘스트는 이렇게 흰색 테두리로 뭘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테두리로 자신이 뭘 했는지 나오고요. 하루에 3개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할때이 길드원들이 각각 뭘 하는지 보시고 이 다섯 개를 충분히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아마도 제가 이 인간형 200마리 처치를 했는데 이건 아마 못 채울 수도 있겠네요 개수를 보니까 벌써 앞에 이만큼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다안찰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필드보스 시간이 한시간씩 앞당겨졌죠 해당 시간은 정확하게 앞당겨진 시간으로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시간씩 앞당겨졌기 때문에 시간 착각하지 않으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보스의 루나트라 보스도 1시간씩 앞당겨짐에 따라 여기 보시면은 바쿤과 보로카이스는 8시거든요. 앞당겨짐에 따라 루나트라 오픈 시간도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저녁 시간만 바뀌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8시부터 열렸던 게 7시부터 열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로 모든 보스가 정각 이 정각 땡땡 되면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채널별로 한 마리씩 잡는 거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넘나들면서 한 마리씩은 이제 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로는한 종류가 하루에 한 번밖에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몽환의 틈입니다. 이렇게 밑에 두 개가 생겼고요. 야수의 시면 1, 야수의 시면 2가 있습니다. 어, 이 해당 지역들은 레벨이 77렙, 80렙부터 할수 있습니다. 레벨은 낮은데 투력 높으신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좀 단점이네요 어 저도 미리 들어가서 아이템 정보는 보고 싶었는데 레벨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 전설 등급의 정화수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월드맵에 있던 이 황혼의 땅이 지역은 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현재 모르겠습니다 루나트라에서 들어간다고 본것 같은데 루나트라 월드에도 차원에이동해도 해당 황혼의 땅은 보이지 않고요 듣기로는 레벨 90부터 갈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이 이벤트가 이번 패치에 시작되지 않아서 미발견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주문서 축복받은 주문서와 저조받은 주문서 이두 개는 비텐고원, 허상의 구원 오만의 평야 좌졸의 숲 이렇게 네 가지 지역에서만 드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텐고원 지역이었던 30만 8천 지역이 27만으로 하향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30만 8천 지역이었던이 다섯 가지 지역이 지금 현재 27만으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난이도는 이허상에 구원했던 이이 위쪽? 위쪽 지역이랑 좀 데미지 깎이는게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 월드보스가 나타났다 이런 미션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번에 또 7강짜리 5강짜리 선택 희귀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은 3강짜리 산맥의 봉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미션은 4월 13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편의 기능 개선입니다. 첫 번째 편의 기능 개선은 이제 제작 시에 일괄 캐스팅으로 한 번에 제작된다 했거든요. 패치 전에는 45개 만들 때이 게이지바 45개가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설정해두고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45개가 제작이 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제작 결과 창이 따로 뜨네요 결과 창이 뜨고 경험치가 얼마 받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럼 물약도 해볼까요 한 번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아주 편의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이렇게 넣는 거는 더블클릭으로 들어갔거든요 두번 터치로 하지만 뺄 때는 일일이 누르고 물품 찾기 개수를 누르면서 꺼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이 빼낼 때도 두번 터치로 이렇게 한 번에 다뺄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개수 무게가 오버돼도 다 빠지네요. 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한 가 패치네요, 이거는. 그리고 위치 순간 이동 기억 탭에 다섯 개 지금 새로운 탭들이 각 창마다 생겼고요.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게 예전에는 누르면은 바로 이동됐지만, 이제 누르고, 순간이동 버튼을 이렇게 두번 눌러야 합니다. 한번 지금 갈수 있는 곳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순간이동 탭을 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가 이제 기억이 안 났을 때, 이렇게 누른 다음에, 위치 보기를 누르면은, 바로 맵에서 이렇게 그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GPS 마크를 키고 끄는 걸로 내가 언제 어디 위치에 이렇게 마킹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어디 자리에 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장했던 이 마크를 공유를 통해서 또 길드나 전체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요 어 개발자 노트에 봤던 것 중에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 위치를 클릭해서 저장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능은 제가 잘못 이해했나 보네요 해당 지역을 눌러서 눌러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니면은 위치 공유 받은 거를 넣는 건가 자동이동 삭제니까 딱히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개발자 노트에 있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그리고 흔적 교환에서 새롭게 상인의 소원 1과 2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맨 밑에 탭 나왔고요 기본 5000개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각 캐릭터별 스킬 슬롯이 이렇게 두개를 두 두개 장착할 수 있도록 새로 생겼습니다 저는 매지션이고요 힐과 보호막 이렇게 두가지를 넣어서 생존 위주로 이렇게 스킬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스킬이 생겼는데 이거는 각 캐릭터별로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느낌이 저번에 새로 추가됐던 이 스킬 이쪽 여기 세번째 습득하는 스킬 이 스킬하고 능력치가 좀 비슷해요 능력치가 비슷한데 좀더 상위 호환된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매지션 같은 경우는 어, 이 이성의 표류가 저번 패치로 나왔던 신규 스킬인데 50% 확률로 대상에게 만화 고갈을 부여하는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거는 확률이 없어지고 8초간 대상에게 정신력 고갈이라는 이제 확정 스킬인 것 같습니다 확정 스킬 그럼 이두 개를 pvp 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거의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만화 없이 한 10초 이상 맞아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PC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조작키를 통해서 해당 새로운 키에 자신이 원하는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다음에는 항상 여기 변경상 저장키를 꼭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오만과 좌절, 네임드 몹을 잡을 때 사망하게 될 경우 기어도가 초기화되는 걸로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네임들을 잡을 때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피관리 하시면서 잡아야 합니다 갑자기 한 방에 죽거나 하실 경우 필드보스처럼 아이템을 얻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 내용 패치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패치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